갑자기, 나, 나, 숫자 배웠다. 아, 구구단할줄 알아? 응 어. 아빠 보여줘, 해. 시작. 1, 2, 3, 2, 4, 2, 4, 2, 2, 4, 8, 2, 2, 4, 8, 2, 4, 8, 6, 6, 2, 10, 6, 4, 10,